안녕하세요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뭐 아파트 거래 금액이 천만원 뭐 100만원 500만원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가격이 좀 내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1억 2억 대까지 거래가 하락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30% 정도 할인을 해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역전세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위치가 좋은 쪽에 전세를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전세난도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정 모르겠다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아파트 거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직원분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리다 보면 역정세난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 역정세난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더욱더 건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낮춰서 매매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사실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시작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번부터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얘기부터 사실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는 계속했지만 아무래도 3, 4억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거래되지만 은 고가의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거래된 사례는 없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아파트 투기나 투자를 했는 분들 가격을 내려서 금매로 파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은 기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22일 대구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북구 H아파트 84평방미터가 3억 49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 아파트 전세 최고가 3억 7천만원보다 2100만원이 낮은 것이다. 달서구 이 아파트는 더 심각하다. 이 아파트 59평방미터의 경우 전세 최고가 4억 1900만원보다 무려 7900만원이나 낮은 3억 4천만원에 최근 거래됐다. 입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달서구 지아파트 72평방미터도 지난달 하순 거래가격이 3억 9천만으로 전세, 최고가 4억 1,900만원보다 2,900만원 낮았다. 대구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최고 가격에 비해 30%까지 낮게 거래되고 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의 h아파트 84평방미터는 지난해 최고가 9억 5천만원보다 28.4. 퍼센트 하락한 6억 8천만원에 이달 초 거래됐다. 달서구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 비해 30%까지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으며 입지 여건이 뛰어나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던 수성구 k아파트 157평방미터도 최근 거래에서 2억원 이상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현재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23곳 중 3-4곳만 청약이 마감됐다. 올 들어 분양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률이 5-10%에 에서 그쳤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공급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1만6천여 가구에 이어 올해는 1만9천6백여 가구로 적정 수요인 1만2천 가구를 훨쩍 뛰어넘는다. 내년 입주 물량은 적정 수요의 3배가량인 32,500여 가구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는 거래 절벽과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